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 천연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친구가 선물로 주었는데 쌀겨도 있고 또뭐 시금치 또 생록도 이런 게있더라고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하면 더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 나이때 되면 요런데 이렇게 김이나 잡티 같은 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선크림을 잘 바르고 다닌다고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래도 그 그거라도 게그 제가 이제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한번 꼭좀 소개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좋고 저희 친구들도 어 만나면 다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계속 한번 써보려고 해요 이제 선크림을 많이 발라도 요런 부분 코, 요런 등 같은 데는 이제 잡티 같은 게 아무래도 조금씩 생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예방도 할겸 이제 얼굴 톤도 이제 밝아지게 제가 이제 생 녹두로 한번 팽을 해볼게요. 어, 이제 제가 요생 녹두 한 스푼 정도. 한 스푼이 좀 얼굴에 좀 두텁게 바르시 저는 좀한두 스푼 해요 얼굴이 커서 그런가 이렇게 두 스푼 정도 해서 저는 이 먹뿌리가 쓰는 스킨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스킨을 조금 벗어 가지고 이렇게 바르시고 집안일 조금 이제 뭐 하시다가 꾸들꾸들 이제 말 하시면 안 되고 꾸들꾸들 마를 때까지 이제 좀뭐 다른 일 보시면 돼요. 제가 지금 이거 바르고 한 2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꾸들꾸들 잘 말랐거든요. 근데 이제 더 천천히 마르게 하고 싶으시면. 이 위에다가 랩 같은 거를 살짝 이렇게 덮으셔가지고 천천히 마르게 하셔도 돼요 세수를 하고 한번 와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세수를 하고 왔거든요 다 닦아내고 났는데 이런 데가 좀더 이렇게 좀 뽀얘지고 맑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? 아침 제가 지금 스킨도 로션도 안 발라 지금 닦은 상태라서 스킨 로션 바르고 이제 그럼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. 이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먹구리 엄마였습니다.